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의 첫째 손녀 미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 곁을 떠난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된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도 저희 꿈속에 나왔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겠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서 떠나가신 시간 동안 좋은 곳으로 가셨나,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를 만나셨나 궁금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려고요. 천도제 49일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일 가치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천도제에 참석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천두제를 하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머릿속에서 할아버지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비록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천두제의막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움이 남아있지만 할아버지께서 천도제를 통해 좋은 곳으로 멀리 멀리 가셨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곳에서는 몸과 마음도 가볍게 하셔서 헐헐 돌아다니시며 편안하게 지내세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요. 그리고 제 걱정도, 윤나 걱정도, 그리고 아빠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비록 전에는 지금처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희 가족 똘똘 뭉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또한 저와 아빠가 곁에서 잘 챙겨드릴 거니까 많은 생각과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신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위해 처음으로 해드린 것이라 죄송한 마음 뿐이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손녀의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할아버지 손녀라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생기면 할아버지께 꼭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 많이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요. 2022년 6월 18일 손녀 딸 미나 올림